안녕하세요 배영할 때 터치 거리를 잘못 맞추면 손이나 머리를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은 배영할 때 머리 안 부딪히게 도착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 방법은 경기용 터치가 아닙니다 이제 배영을 막 배워서 연습할 때안 다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배영을 하게 되면 도착하는 쪽을 볼수 없기 때문에 도착 지점 5m를 표시하는 깃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저는 배영 강습할 때 다치면 안 되니까 깃발이 보이면 돌아서 자유형으로 터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단한 것 같아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돌면 자연스럽게 돌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배영 발차기 하다가 깃발이 보이면 한쪽 팔을 풀어서 물속으로 끝까지 밀어주세요 그럼 몸통이 자연스럽게 배영하듯이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출 거니까 조금 더 중심을 넘겨서 사이드 발차기 자세로 넘어갈 거고요 이때 호흡을 한번 하고 자유형 한 팔을 돌려 멈춰주면 됩니다 이래서 제가 맨날 사이드킥 사이드킥 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쓰입니다 그냥 돌면 되지 왜 사이드로 있지? 사이드가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이드가 아니라 어깨를 닫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팔 돌리게 할때 어깨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뭐 유연하니까 어찌저찌 저렇게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어깨에 굉장한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발차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배영 발차기를 하다가 깃발이 보이면 한쪽 팔을 풀어서 물속으로 피니쉬까지 밀어줍니다 그럼 몸통이 자연스럽게 배영하듯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중심을 넘겨서 사이드 발차기 자세로 갈 거고요 이때 호흡을 한번 하고 자유형 한 팔을 돌려 멈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되고 손이나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배영 턴을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